제자리에서 걷는 거 그냥 웜업 한숨 쉬면서 후 그대로 제자리에서 스쿼트 점프할게요 준비 앤 둘. 스쿼트 앤 점프 둘 점프 선셋업넷업 업.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열 오케이. Okay. 그대로 스쿼트 해서 바운스. 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요. 두. 한 세트만 더. 방금 한 거. 엔.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자, 허리 손에도 되고, 싱글 스쿼트 할게요. 다섯 개, 천천히 할게요. 대신, 하나, 엔드 d t 엔드 a 엔드 네 w o and, t 셋, 엔, 넷, 엔, 다섯, 이 다음이 요거예요 겉하고 상체 트위스트.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And 마지막 열, and stop, 다리 좀 풀고, 다리 와이드 스쿼트, 그대로 10개 천천히, a n 하나, and, and.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and stop. 한 다리, 오른 다리 들고, 바운스 내려간 상태에서 다섯 개. 하나, and, 둘, 셋, 넷, 깊게, 반대, and, 하나, 둘, 셋, 넷, 다섯, 앤, 다리 풀어요. 자, 이제는 와이드 스쿼트 런지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앤, 두, 가운데서 일어나서 멈췄다가, 앤, 하나, 둘, 하나, 앤, 둘, 셋, 둘. 엔드, 넷, 트, 트, 엔드, 다섯, 트, 트, 엔드, 여섯, 트, 트, 엔두 세트 더, 일곱, 야, 트, 트, 엔 마지막, 여덟, 트, 트, 엔 이런 어나서 아래 풀어요. 자 이제 닐링 스탠드로 여기서 한숨 한번 후 앞에 멀리 보고 오른다리로 여덟 세트 하나 엔둘엔둘엔둘엔셋엔둘엔넷엔둘엔 다섯 엔둘 엔엔엔엔엔엔 여섯 여섯 일곱 그대로 앉아서 잠깐 쉬고 한숨 왼다리 <웃음> 미시 작 하나 엔쭉엔둘엔둘엔 (10) 둘엔넷 둘, 엔, 다섯, 엔, 두, 엔, 여섯, 엔, 두 세트, 더, 일곱, 엔, 두, 엔, 여덟, 엔, 두, 그렇지. 앉아서 한숨, 후, 스트레치 허벅지. 일어나서 이제 스타피쉬 할 거예요. 불가사리처럼 쭉. 발 만세로. 준비 몸으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스 그대로. 뒤로. 또열 세트. 하나, 엔, 둘, 엔. 다, 엔, 9, 엔, 10. 다시, 앞으로 하는 거 10개, 다시 할 거예요. 몸을 조금 더 플렉션 접어요. 엔, 하나, 엔, 둘, 팔 부위,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뒤로, 엔,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잘했어요 그대로 두손 서서 깍지 끼고 사이드로 그냥 스트레치 반대 옆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 손바닥 짚고 한 무릎 밴드 스트레치 반대다리 밴드 스트레치 그대로 하나하나씩으로 울어. 앞에 정면 보고 한숨으로 끝낼게요 한숨. 흐, 잘했어요 빨리.